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사이드 스텝을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조금 더큰 아이들이라면 탑승시 문제가 없지만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SUV 탑승 높이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산타피 DM용 순정 사이드 스텝입니다. 후륜쪽 더스트 커버를 비롯해 각종 볼트들을 탈거합니다 1열과 2열 문을 개방 후 트림을 탈거합니다. 핀들의 개수가 많기도 하지만 워낙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 탈 것이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차체에 남아있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탈거하고요. 볼트 고정을 위한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신품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고요. 고정 볼트를 체결합니다. 브라켓 장착 위치는 총 3군데입니다. 정해진 위치에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이드 스텝을 장착했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 업그레이드라는 부수적인 장점도 생겼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차에 탑승하면 되니 승차시 걱정은 조금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에 필요...